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미소를 만들어 드리는 신민남 치과의사 곽혜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틀어진 치아 틀어진 치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유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님 닮아서 치아 모양이 같이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가 제일 우선적 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렸을 때 엄지손가락을 빠는 그런 습관을 하게 되면 치아가 삐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먹는 음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턱도 골격이 좀 작아지고 하는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치아가 틀어지는 결과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천적으로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특정 치아가 작거나 해서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후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외상 어렸을 때 다치거나 하면 영구치가 맹출되는 유도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치아가 상실되면서 치아가 틀어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내려가면 치아의 틀어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틀어진 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이 바로 교정인데요 제가 특별히 저희 병원 교정과 원장님을 모시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저희 틀어진 치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교정이다 보니까 음. 교정원장님을 오시고 네.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스치과병원 교정과 원장 한혜림입니다. 교정진료를 하다 보면 트러진 치아를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네. 알고 보면 그런 증상을 만든 원인이 또 네. 트러진 치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케이스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네.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틀어진 치아를 교정으로 잘 마무리한 케이스 음. 두 번째는 교정으로 잘 마무리 됐지만 조금 아쉬운 케이스들이 좀 있겠죠 세 번째로 교정으로 마무리 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미니쉬로 해결한 케이스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정 없이 미니쉬로 마무리한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별로 교정과 미니시 치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이분은 사실 처음에 봤을 때부터 틀어진 치아의 면에서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틀어진밖에 가지고 계시진 않았지만 옆모습에서 보면 돌출감이 좀 심한 환자분이셨어요. 음, 네. 그래서 틀어진 배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돌출감도 해소하기 위해서 발치 교정을 치료 계획으로 세웠죠. 치료 마무리된 결과 사진을 보면 워낙에 치주 건강도 건강하시고 음. 그리고 치아 쉐입도 민희씨 원장님께서 보셔서 아시 굉장히 예쁜 아 너무 좋요 그쵸 좋으세요. 환자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어진 치아에 대한 개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적인 방법으로 마무리를 아주 예쁘게 되는 케이스로 제가 생각하는 환자분입니다 다음 케이스 볼까요? 이분은 틀어진 양이 조금 더 있지만 네. 돌출감이 전혀 없는 어... 환자분이셨거든요 돌출이 없는 대신에 틀어진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분이고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을 원하셨기 때문에 발치 없이 비발치 교정을 하기로 했고요 아주 예쁘게 됐죠 그러면 앞에 환자분이랑 차이점이 발치 여부인 것 같은데 비발치 교정이 더 시간이 좀 단축되는 경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비발치를 선택할 때는 케이스가 심각성이 좀 덜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음.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발치한 경우보다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비발치라고 해서 치아 이동이 적은 음.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스크류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음.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발치 교정 없지 않게 치료기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발치와 비발치의 여부는 교정과 원장님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진단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잘 진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교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그래서 추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은 환자분들이 좀 그럼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기능적인 부분을 교정으로 다 회복을 했는데 원래 치아의 형태 색상 이런 거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교정 자체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맞아요. 환자분들의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다 보니 약간의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고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원장님께서 딱 보기에도 틀어지는 정도가 좀 심한 편이시죠. 아, 이런 진단은 교정치료하면서 자주 하는 진단은 아닌데 여기 워낙에 높이 하이켄나인을 가진 분이셔서 정말 흔치 않은 치료 계획이지만 송곳니를 발치하기로 한 환자분이셨어요. 음. 송곳니와 소구치 를 네. 발치를 해서 저희가 확보한 공간을 이용해서 틀어진 치아 를 개선하는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교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좀 많이 커질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실기 예상이 된다고 음. 먼저 말씀드렸던 환자분인데 본인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서 음. 결국은 교정만으로 배열 개선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를 하신 환자분이십니다 한번 결과 보실까요? 배열은 정말 많이 좋아지셨지만 조금 아쉽죠?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음.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긴 치아를 갖고 계시기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키 좁고 긴 비율상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이분이 교정만 하고 다른 치과에 가시면 음. 교정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예뻐졌다고 라 <웃음> 말씀하시는 전형적인 그런 분이세요 치아 형태는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어느 분보다도 이렇게 삼각형에 가까운 음. 형태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네요. 치아 색 자체도 고르지 않고 음. 치아의 심미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많이 안 좋은 상태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부분 교정을 통해서 배열 개선까지만 해드렸고 교정적으로 아주 잘 마무리를 했고 했는데 음.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더해서 치린 증상에 대해서도 호소를 많이 하던 분이셨어요 그렇네요. 교정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을 물리적으로나 뭐 화학적으로 좀더 보호할 수 있는 미니시로 마무리를 하셨다면 좀더 건강한 치아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교정적으로 기능회복은 하셨지만 앞으로 치아의 잇몸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음식물도 낄것 같고 마모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된 게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쉽긴 하네요 맞아요 이 환자분이 굉장히 우아하시고 아름다운 여성분이신데 어. 그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스마일을 갖게 되신 음. 채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린 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 케이스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분이에요 자두 번째까지 이제 교정이 잘된 케이스 그리고 음. 교정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교정을 하시고 아쉬운 부분을 미인씨로 개선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표진 사진을 보면 아... 아... <웃음> <웃음>